안녕하십니까. 김정목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파스티피초라고 하는 생면을 정원처럼. 다이닝이랑 비스트로 사이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한번 가서 맛있게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료의 원재료 맛을 살리면서 그리고 그이 외적으로 또 저기 맛을 구할 수 있는 식도 없겠 저는, 이렇게, 이런,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에는, 산미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뒤쪽 음식도 맛있 사니까,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간에다가 요소에 탁 치는 짠맛이랑, 그리고 감칠맛이 탁 치고 올라오는데, 올리브향이랑 같이, 짠맛, 그리고 토마토, 그리고 광어,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. <목소리> 밥탕이 염지를 했고요 허브에다가 네. 그다음에 피스페 구워지는 거 보고 아 치킨 맛있겠다 싶었는데 게 치킨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염지를 하셨다고 했거든요. 저문이 드셔 꼬스로 먹었는데 첫 맛이랑 뒤에 나오는 많이 다르다. 염지하면서. 어닭 속에 그 간이 배어 있던 것들이 육즙을 통해서 나오면서 간이 서서히 있잖아요. 나는 그런 맛이라고 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분위기가 되게 편안한 거예요.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대화를 하시는데, 그냥, 오랜 친구들과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, 사이가 안좋아 뭐 이렇게 음식 주고 있으면 되게 편안한 분위기예요. 그,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요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, 이게 네요 아, 요 어, 와인을 막에서, 와인은 이 정도로 제가, 자, 아. 제가 잘해. 잘해. 자, 진짜, 두근 양은 아닌데 오늘 저녁이 라가 신식이 있거아니에 저희는 가끔 진혁이네 갔다 오면 이렇게 진혁이네 야채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를 고객님한테 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담아서 한 번씩 여러들한테 보여드리곤 하거든요.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근이랑 그 다음에 수고무랑 그 재료를 좀 담아서 음식을 브레이크 해봤습니다. 다 신중기능할 쓰는 것이지만 주력에 공부하는 거는 다른 농장에서 구해오거나 업체를 좀 대상시하는데 항상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수초는 이런 퀄리티의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뭐 퀴초 많이 사랑해주세요.